그럼, 음, 내 갈증이 채워줄 존재를 찾을 수 있을까? 어이! 전충의 문적! 나의 세계를 어디에서 희해봐이 정도면. 이야, 야, 야, 야! 게임을 What's u 여기도 아니었잖아? 응? 조금 더 가볼까?